5 더하기 7은? 정답! 12오 잘했습니다! 이건 연습 문제고요 다음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13 더하기 7은? 오 모르겠어요 와, 이건 너무 어려워요 어, 생각난다 정답 20 딩동댕 어 맞췄어 맞췄어 대상기파비 이거 너무 재밌잖아 야 500키 어, 박세인? 너가 웬일이냐 우리 집에? 시끄럽고 너가 내 욕하고 다녔다며? 니욕을 네 했다고? 그래, 너가 내 뒤에서 욕했다며? 나는 뒤에서 니욕 네 안해 앞에서. 있겠지? 너가 나막 무게 못 한다 그랬다며? 그건 사실이잖아. 자신 없으니까 남반장한테 게임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야? 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 다 거짓말이고 치사하게 남반장한테 부탁하고 <웃음> 너 진짜 가만 안 둬? 뭐? 가만 안 두면 어찌 쉬는 거야? 너 짜증나 <웃음> <웃음> 너네 집에 왜 저런 꽃기가 있는 거야? 아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엄마가 사주셨어 재밌어 보이잖아? 이거 진짜 재밌어? <웃음> 뽑기에서 젤리 나오면 젤리 먹고, 아이스크림 나오면 아이스크림 먹고. 이걸로 미션도 가능해. 미션? 무슨 미션? 어 예를 들어서 딱 뽑았는데, 종이에 계산기 파이수로 문제 내시오 하면은 그거 내는 거지. 그런 미션. 어허, 그렇게? 나는 문제 잘 풀리지. 재밌어 보이지? 이거 해볼래? 자 여기 뽑기 캡슐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각자 미션을 3개씩 써서 이 안에 넣고 뽑기를 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 미션 실패하면 지는거야? 지는거지 예, 그렇단 말이지? 이번에 이겨주겠어. 음 뭐라고 쓰지? 절대 못하는 걸 넣어서 내가 이길 거야. 난 첫째야. <웃음> 다 썼지. 캡슐 안에 넣고. 이 안에 딱 넣기 자, 이 안에 미션들이 있으니까 너 먼저 뽑아봐 이번엔 이겨주겠어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뭐야? 파란색이잖아. 아나 어, 보라색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무슨 미션일지. 파이프 팝이 끝까지 폈다가 다시 접기. 미션이 너무 쉽잖아. 어, 이거 내가 낸 미션이다. 키키키키. 이거야 껌이지. 완료. 선거. 다음은 계절에. 집어서 레디, g 나는 보라색 뽑아야지. 어어. 어. 어, 어, 어, 안돼? 뽑을 줄아 미션 루비를 열어서 보면 말랑이 열번 만지기 그건 내가 내 문제 오 쉽네 어떤 걸로 만지는데 이걸로 아 이거 저 말랑이 터진 건데 만지자마자 폭발하겠지 이걸로 하면 되지 한다 아, 아 뭐야 아, 말랑이 터졌잖아! 아. 원래 터진 거지. 아 말랑이 터졌잖아 이거 완전. 아 옷에 다 묻었어. 아 진짜. 이거 터진 거 일부러 주냐? 아. 너 진짜 사악하다. 그래? 나 사악해. 너 그러다가 또 지옥 급식 가. 지옥 급식? 안되는데? <웃음> 지옥 급식을 왜 내가 가? 아, 너가 가야지! 이젠 내 차례지? 나 한다? 어우 저 악담! 빨리 가야지, 고마야지 빨간색도 괜찮아? 재밌잖아? 아 <웃음> 어, 어. 어, 어. 어, <웃음> 어, 웃기다 이번엔 뭐가 나올지? 계산기 <웃음> 파빗으로 문제내기? 어! 내가 낸 미션이다. 계산기 문제라. 뭐 간단하지. 난 수학에 자신 있거든. 또 잘난 척하네. 58 더하기 3은 61. 간단하지? 오 문제 잘내네. 응. 응. 다음은 네 차례야. 오비키. 그래? 마지막 미션? 여기서 이기면? 무슨 부 여기서 너가 못하면 너가 지는거지 그래 <웃음> 이겨주겠다 제발 와. 내가 내 미션 나와라 오비키가 절대 못할 미션 <웃음> 이번에는 진짜 핑크색 떠올까? 제발 두 명기 나와라 아. 어려운 게 나오면 안되는데 이가 뭐 나왔다 어. 가자. 뭐가 나오지? 제발 10초 안에 파비 까박 다 누르고 반대로도 누르기 좋아 내게 나왔네? 오비키 너는 죽었다 <웃음> 뭐 이거? 이 파비 까면 하면 되는 거지? 10초 안에 어? 너 핸드폰 줘봐 10초 재개 이거야 까미지 야 5초 안에도 하겠다 앞뒤로 다 누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어? 뭐야? 어? 이거 잘안 되잖아? 왜 다시 올라오냐고 아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웃음> 그건 절대 안 되는 파비시지 오비티 센톱이다 아 되라 제발 아 다시 올라와 계속 이런 두더지 같잖아 시간이 가고 있다고! 땡 네, 시간 끝! 아... 아... 이번 미션 성공해내지 못했어! 내가 승니다아 이거 어떻게 너가 해봐, 되나? 그거 원래 안 되는 팝잇이야? 와... 진짜... 야, 안 되는 걸 미션으로 주면 어떡하냐? 내 맘이지? 이로써 박세희 승리! 이로써. 박세인 두고 보자. 골, 골탕 먹겠다. 어, 저거다. <웃음> 역시 오비키 넌 나한테 안돼. 야야야, <웃음> <웃음> 박세인 너 이거 할줄 아냐? 그 정도야 나도 할수 있지 너나 지금 무시해? 안 떨어지게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줘봐 이 정도야? 껌이지? 하나 둘셋 봤지? 흔들어도 안떨어지와 잘하네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의 대단함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나 이제 피아노건 갈 거니까 오늘은 나의 승리로! 아름다운 승리로 인정! 인정? 피아노 잘 가! 오늘은 나의 승리! 뭐야? 저러고 피아노 하 갔어! 뭐야? 다들 왜 자꾸 날 쳐다보는 거야? 예쁜 건 알아가지고 아니. 안녕하세요 어 세인이 왔니? 세인아 얼굴에 그게 뭐니? 제 얼굴에요? <웃음> 뭐예쁜 묻었나요? 아니 거울 좀 봐봐 제 얼굴에 왜요? 좀... 어, 이게 뭐야 어 이거 아까 동전 좀... 으아 뭐 미키 어? 아악당 아, 아, 아. 복수하기 대 성공